I wanna 그뭔 노래예요? 아까 쇼하기 전에 한국 들었잖아요 Always Always? Always? All.. 아.. Uh. 그것도 가가 아니에요? 어 uh, Remember us way인가? 어. 맞나? 아닌가? Always remember us? 그 노래 좋은 거 같아요. 왜 요즘 그노그노 영화에 꽂혔어요? 스타이스뭔 뭐, 누구예요? 누가? 장수자 아니 누가 언니한테 그 꽂히겠냐고요? 거미 씨가 2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 조동석 씨가 나왔어요. 후보두 분에서 뒤에 곡으로샬로우라는노래는데 이건 누구노래까 누구 이렇게 보다가 그게 영화 OST인 거예요. 그래서 OST를 잠깐 찾아보다가 영화 너무 재밌어갖고 울었어요. 언니 <웃음> 영화보다 울어요? 네. 아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오, 근데 언니 저 그거에 대한 일화가 있는 거 알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 뭔데요? 그 노래 언니가 들려주시고 곰곰이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은 언니랑 호빠갔다가 만난 걔 있잖아요 네. 걔가 저랑 밖을 잘못 나갔어요 왜냐면은 저 퇴근하고 집에서 만나니까 근데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니까 뭘 할까 하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스타이즈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봤어요 근데 그 노래가 그노래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초롱 언니랑 유 언니랑 제가 지금 가게 하거든요. 무슨 가게? 식당? 거 술집 같은 거작구 조그만 거 해요. 갔다 왔어요. 왜? 그냥 얼굴 보볼한번 갔다 왔어요. 그냥. 사좀술 팔아주고 했죠. 비싼 건 아니고 그냥 응. 하이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팔아주고. 안주 먹고. 맞죠? 아직 못 잊지 않아요. 전다 잊었습니다. 탄기가 된거서 오랜만에. 다시 본 느낌이 유 언니가 인정해줬어요. 잘생겼다고. 2pm 준호 닮았거든요. 품남이었구나. 어, 호빠 선수였어요. 그게 <몇> 왜 <몇> 그렇게 혼나 아니야. 초이스도 안 되는 애였는데 제가 불쌍해서 안들했죠네나이때는 호빠 선수도 만나보고 해야지. 호빠 선수도 만나보고 싫은담 당해보고 공사담 당해봐. 얼마 당했어요? <몇> 공사는 안 당했어요. <몇> <몇> 뭐 사줬겠죠? <몇> 진짜 안 사줬어요. 배달 한두번 시켜줬다 우리 집에서. 그거 말고 돈쓴거 없어요 그냥. <몇> <몇> 누가 헤어지자 그랬던 거예요 <몇> 헤어진 게 아니고 제가 일병원장으로 당했죠. 환승 이별쇼로. <몇> 왜냐면 네가 그거겠죠. <몇> 눈치를 그렇게 줘도 안 사주네. 끝이야 <몇> <몇> <몇> <몇> <몇> <몇> <몇> 뭐, 아... BB 아... 비비 MBTI가 뭐예요? 하은언니랑 똑같아요. 제가 성격이. 뭔데요? ESTJ. 이가 뭐예요? 외향적이고 공감 잘 못하고 현실적이고 계획적. 안 그래요. 내거 해봐요. 외향적, 내향적. 언니는 외향적이죠. 네, 맞아요. 공감 잘한다, 공감 못한다. 공감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언니 어떻게 생각해 되냐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이, 있을 때 말고 뭐 악이세요, 오빠랑 얘기할 때.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공감 안 해야 돼. 어... 현실적이다, 감, 저, 감성적이다. 감성적인 것 같아. 계획적 즉흥적? 전 즉흥적이에요 어, 그러면 언니는? ESFP네요 ESFP 어, ESFP예요? 여기 나온 거랑 하나 틀려요 언니 원래 네. 등록된 거 근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추자 언니 MBTI는 이게 맞을 거예요 ENFP가 맞을 거예요 공감 잘해주고요 아기사한들은공감안해요난딴사람들 공감 잘해요 친구가 자동차 사고 나는데 어떻게 할것 같고 어떻게 할 것인가 MBTI 퀴주는데 친구가 사고가 났대요 추자다 사고 났어 전화가 오면은 딱첫 마디가 뭐예요 언니? 어머 괜찮아 아기세 오빠한테만 음... 현실적이시군요 <웃음> 언니랑 반대 성향 사람들은 그래서 보험차 불렀어? 이거예요 어머 괜찮아가 아니라 아니면 은 누가 사고 냈는데? 약간 이런 거 저도 언니의 친구여 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까요? 저 같은 친구 어때요? 난널친구로안 듣죠 아니 맞네왜죠 만약... 제가 뭔데요? 비비. 전라도 비형 뱀눈이라 친구를 안 보여요? 아, <웃음> 그럼 뭐예요? <웃음> 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아 내가 쟤보다 언니인 게 정말 잘 좋은 거 같다라고 에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웃음> 있어요 하은이, 려원이, 공주, 초롱이, 나나 얘네들보다 내가 언니인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만약에 저 친구들의 동생이었으면 가게 <웃음> 그만뒀 을 거예요 <웃음> 아기새는 뭘까? 아기새 거 해봐요 볼 내가 아기새 성격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사람 만나거 정말 좋아해요 상상력이 풍부하다? 상상력이 없다? 상상력이 없어요 현실적이다? 아니면 은궁 떠있는 생각을 많이 한다? 궁 떠있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계획적이다? 즉흥적이다? 계획적이에요 뭐 진짜요? EN ENTJ TJ인가보다 e ENFJ 아니에요? 나랑 잘 맞는 성격이에요? 아기새는? 그 모르겠네요 이거 MBTI 별로 궁합이 있어요 진짜요 있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새 아기새 건 뭐예요? 아, ESFJ래요. 그러면 아기세가 나랑 잘 맞아요? 비슷한 MBTI죠. 아기세 사장님이 좀 계획적인 거에 언니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내가 있잖아요. 이거는 말해도 되는 거 맞죠? 그형내 잘못은 음... 아니니까, 그죠? 옛날에 있잖아요. 자동차 면증이 허 보통 지갑이 없잖아요. 차 여기 다치방이라고 하죠, 옆에. 네. 이때. 거기에 이제 면증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벨트를 안낸 거예요. 코미를 띵 돌았는데 경찰이 날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면허증 좀제시했세요 이래갖고 면허증을 닫자마자 꺼내서 이렇게 줬어요 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하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지를 끊었어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면허증을 다시 넣어놓고 운전하고 와있는데 아가 제가 며칠 있다가 야! 이상하다! 이러는 거야 왜? 어나 경찰한테 걸린 적이 없는데 왜 이게 딱지가 날라왔지? 이러는 거야 그나는 까먹고 있었어요 이거를 까먹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 그 내가 걸렸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언니 면허증을 냈잖아요 그... 면허증 세팅이 이제 두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아무, 아무거나 낸 아무 네, 거구나 아무거나 낸 거구나 네, <웃음> <아무거나> 네, <웃음> <웃음> 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굴을 보면 하긴 했거든요 이 얼굴로 지금 면역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면증,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코믹이죠 <웃음> 이거 안닮았는데트젠이말고 음, 그랬겠죠 트젠니들은 <웃음> 성향을 많이 하니까 아니 내 목소리 딱 듣고 원래 남자구나 생각했 그거 있잖아요. 하관 닮은 사람끼결혼 한다고 닮았어안 닮았어요. 하고. 안 닮았어요. 진짜 아기새는 실제로 보면 순둥순둥해요. 불어있는 두부 같다할까 응, 어, 곰돌이 푸 같잖아요. 맞아요.